안녕하세요. 저는 주식시장을 떠났어요. 그동안 돈 많이 잃었냐구요? 아니에요. 전 올해에만 근 130% 먹었어요. 그럼 작년은 어땠냐구요? 느 물론 작년에도 1000% 이상 벌었지요. 여기에 너무 불쌍한 개미님들이 많은 것 같아서 좀 도와주고 싶어서에요. 그러니까 절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제가 한두 가지씩 가르쳐주는 주식강의나 들으면서 제발 돈좀 그만 잃으세요 아셨죠? 이제부터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밝혀줄게요. 제목은 매매를 임하는 기본자세와 주식자산 변동성의 이해에요. 먼저 매매를 임하는 기본자세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요. 주식의 일일 거래량을 분 단위로 미분해보면 대개 장계시에 거래량이 제일 많은 거 아시죠? 이건 말이죠. 다른 말로 해석하면 모든 주식은 그날 만들 일봉의 준비 작업을 장기시와 동시에 한다는 얘기예요. 때문에 이때가 속임수가 제일 많은 가장 위험한 시간이다, 이 말이죠. 고로 주식하면서 돈 잃기 싫으시면 절대로 9시 20분 전에 매수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매도는 그 반대이죠. 매도 시에는 가능한 9시 20분 전에 끝내는 게 좋아요. 암튼, 매도할 것이 없는 날이라면 9시 20분 전에는 가능한 컴퓨터도 보지 마세요. 아셨죠? 9시 20분 전에 커만 보는 거. 이거 습관입니다. 안 고치시면 님들 같은 개미님들은 100% 당할 수밖에 없어요. 명심하세요. 그럼 다음은 주식자산과 현금자산의 자산가치 변화속도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요. 보나마나 여러분들은 고전매도에 실패해서 크게 낙담해 본 적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자신들의 고점매도 실패 원인이 욕심 때문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을 거고요 아니에요 이건 정확한 분석이 아니랍니다 개미들이 고점매도에 실패하는 근본 이유는 주식자산의 가치 변화 속도를 여러분들이 주로 살고 있는 현금자산 가치 변화 속도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종의 제트 레그 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실수랍니다 습관이 인생을 좌우하는 거잘 아시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에서도 매매 습관이 아주 중요한 거랍니다. 물론 습관만 좋다고 돈 버는 건 아니고요. 하지만 여러분들 대부분이 좋지 않은 매매 습관을 가졌기 때문에 당분간은 기본적인 매매 방법 위주로 말씀드리고 추후에 주식 가치 분석법, 종목 선정법 및 기타 매매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기법들에 대해서도 얘기해 드릴게요. 물론, 주식 시장의 원리도 중간중간에 계속 설명 드릴 거고요. 일단, 이번 시간은 기본적인 매매 방법 중한 가지를 더 설명드리고, 아까 하다만 자산 가치의 변동성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해 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밤 강의 내용은, 주식 매수 시 지켜야 돼. 또 다른 기본적인 룰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미수나 몰빵 치고 후회한 적 많으시죠? 안 봐도 뻔해요. 자 그럼 개미들이 미수 몰빵을 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욕심, 습관성 중독, 아님 엄청 화나서? 그것도 아님 지나친 확신으로 넘 광분해서? 아니에요 개미들이 과감하게 미수와 몰빵을 질러대는 진짜 이유는 주식 매수 시 지켜야 하는 룰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주식 매매 습관이 아주 안 좋다는 얘기랍니다. 개미들이 주식을 매수할 땐 말이죠. 10중 8구 주가 상승이나 바닥을 확신하고 매수에 가담하게 되죠. 그러나 현실은 어떻죠? 당연히 오를 수도 있고 또 당연히 내릴 수도 있는 거죠. 참고로 당일 주가의 변동폭 및 거래량은 그 주식의 대주주 주포라도 항상 계획한대로 정확하게 움직일 수는 없는 거랍니다. 상황이 이럴진데 개미 신분으로 한쪽 방향으로 한 방에 미수까지 찍어요. 이거 완전히 자살 행위인 거예요. 그리고 주식 매수 후 주가가 내릴 때 여러분들의 대처 방법은 무엇인가요? 손절매 맞죠? 요거 습관화된 개미치고 쪽박 안찬 개미 없습니다. 물론 상황 인식 차거나 기타 실수로 인한 매수의 경우 손절매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나 손절매를 한다는 것그 자체가 실은 매수시 지켜야 될 기본적인 원칙들을 지키지 않았다는 증거인 거예요. 개미님들 주식을 매수할 땐 말이죠. 꼭 1일 2회씩 5일에 나눠서 총 10회 분할 매수해야 하는 겁니다. 연속해서 5일은 아니고요. 첫날 2회 장중 2회 종가 2회 매수 후 다음 날 주가가 3% 이상 8% 이하 빠지면 추가 매수 그 후엔 첫 매수가의 마이너스 30% 근처에서 추가 매수 그리고 그 다음은 첫 매수가의 마이너스 50% 근처일 때 마지막 매수는 주가가 네 번째 매수가 위로 올때 그럼 10회 분할 매수하기도 전에 이익이 났을 경우엔 어떻게 하냐고요? 물론 2% 이상 이익이 발생하면 무조건 이익 실현하셔야지요 쉽게 말해서 주식을 매수할 땐 말이죠. 투자의 이익에 대한 환상보단 그 주식 매수로 인한 손실 쪽에 더 비중을 두고 매수하란 얘기예요. 이렇게 하기 쉬울 것 같죠? 함 해보세요. 이거 습관되기 전까진 엄청 어려운 거예요. 물론 이런 방식으로만 매수를 하면 현금 보유율이넘 커지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다종목 순환매 투자 방식 및 기타 매매 방식을 병행해서 같이 써야 해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은 습관을 고쳐야 하는 때입니다. 제가 추후에 가르쳐주는 모든 내용들을 완전히 숙지하여 주식 투자의 승률이 99% 이상이 되기 전까진 꼭 이런 식으로 한두 종목만 매수하면서 나쁜 습관들이나 고치도록 하세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얼마나 아시겠어요? 공짜로 가르쳐줄 때잘 배워두세요. 잠깐 제 소개를 해야겠네요. 일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전 미국 유학대학에서 수학한 후 맨하튼 소재의 타이거 캐피탈사의 수석 매니저로 근무했던 사람이에요. 2002년 12월 국내에서 사모펀드를 구성한 후 약 1년 1개월 동안 주식 투자로만 펀딩 자금을 운영했었죠. 펀드 계약이 해지된 후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를 더했었고요. 저를 비하하시는 발언을 하시는 분이 속출한다면 저도 더 이상 여러분들을 돕지 않을 거예요. 요점 참고 바래요. 일단 얘기하다만 자산가치의 변동성 부분을 마저 얘기하고 이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익히셔야 할또 다른 매매 습관에 대해서 얘기해드릴게요. 간단하게 말해서 단위 시간당 주식 자산의 가치 변동성이 물가 변동의 반비례에서 움직이는 현금 자산의 가치 변동성보다 평균 150배 이상 근건 잘 아시죠? 주식 투자의 목적이 결국 주식 자산의 가치 변동성에 대한 투자를 통하여 현금 자산의 가치 증식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두 세계를 오가면서 발생할 수 있는 z 레그를잘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답니다. 왜 제트 레그이냐고요? 물론 이두 세계간의 가치 변화 속도는 엄청난 차이가 있지만 사실 두 세계 모두 각자의 일정한 축을 중심으로 공전 운동을 한답니다. 고로 두 세계간의 근본적 차이는 시간 흐름의 속도뿐이랍니다. 고로 꼭 다른 시계를 갖고 두 세계를 대응한단 말이죠. 그럼 모든 주식 자산들의 통용될 수 있는 표준 시계는 존재할 수 있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각 종목별 구간별 속도가 다름으로 현실적으로 모든 주식 종목에 통용될 수 있는 시계를 가질 순 없죠. 단지 우리는 종목별 구간별 분석을 통하여 그때, 그때의 시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실 수 있나요? 좀 피상적이죠. 그럼 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모든 주식 투자는 대주주의 사업 지속 여부에 대한 의지라는 큰 축을 공전하면서 벌이는 머니게임이라는 얘기예요. 게임의 한 당사자인 투자자의 경우 대주주의 의지대로 빠르게 움직이는 주식자산 가치의 움직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선 우선 대주주의 사업 지속 여부에 대한 정확한 의지를 확인한 후 투자 시기의 시침을 맞추고 또 회사의 사정 및 기타 현안들을 고려하여 분침을 맞춘 후 마지막으로 거래량 및 기타 기술적 분석을 통하여 시침까지 맞춘 다음에 투자에 임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수시로 시간 보정도 해줘야 하고요. 또 길어졌네요. 그럼 이와 관련된 오늘의 매매 습관에 대하여 얘기할게요. 간단히 말해서 모르는 종목을 함부로 매수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르는 주식을 즉흥적으로 매수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 시 지켜야 될 아주 중요한 룰을 어겼다는 얘기입니다. 주식 투자란 시간의 속도를 조정할 수 있는 대조조와의 시간 싸움입니다.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하려면 말이죠. 매수 전에 반드시 그 종목과의 시간 맞추기 작업부터 해야 합니다. 그 종목의 일일 적정 매수량까지 파악되기 전에는 절대로 함부로 매수하지 마세요. 기타 일일 적정 매수량 산정법 및 시간 맞추는 법은 추후 주식가치 분석법을 설명할 때 알려드릴게요. 개미님들, 어떻게 수많은 외인 투자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지 아시나요? 마치 서로 협의하고 움직이는 것처럼 한 방향으로 떼거지로 움직일 수 있는 이유를 아시냐고요 물론 기관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고요. 혹 이것들이 서로 끼리끼리 정보를 공유하며 시너지 효과를 노리고 공동투자에 나서기 때문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이들이 항상 끼리끼리 비슷한 투자 방향을 갖게 되는 건 말이죠. 이들이 비슷한 매매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더 정확히 표현하면 이들이 비슷한 매매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더불어 그 프로그램 알고리즘의 변수 값들도 비슷하단 얘기죠 매매 시스템이 비슷하다? 알고리즘의 변수 값 이거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모르시는 게 당연하죠 님들 대부분 아마 99 99.999%가 매매 시스템이란 말의 정확한 의미조차도 모르는 상황인데 하물며 매매 시스템의 알로리즘까지 이해하신다면 그거 완전히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자 그럼 제가 설명드리죠. 여러분 주식에도 말이죠. 손 없는 날. 즉 길일이란 게 있어요. 정말이냐구요? 물론 사실입니다.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좀 아까 언급했듯이 기관이나 외인들은 자체 매매관리 평가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들의 매매관리 시스템의 평가기준기간은 뭘까요? 주간, 월간, 분기, 단기, 아님 연간, 물론 다 맞습니다. 하지만 기관이나 외인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평가기준의 단위기간은 월간입니다. 고로 주식의 경우 대부분의 기관이나 외인들은 제5영업일을 전후하여 매수강도를 높이기 시작한 후 제15영업일 전후하여 매도강도를 높이기 시작한답니다. 외인이나 기관들의 컴퓨터 프로그램 알고리즘에도 이 부분이 다 들어가 있고요. 하지만 꼭 이렇게 움직이는 건 아니죠. 요 프로그램의 알고리즘은 다른 많은 변수 값들과 연동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결과를 낼 수도 있어요. 고로 이건 단지 기관이나 외놈들의 큰 습관을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은 언제 매매를 하시겠어요? 어차피 제대로 된 분석도 하지 않고 찍을 바엔 기관이나 외인들의 기본 시스템에 맞춰 매매 길일날에 매매하시는 게좀 낫겠죠. 기관과 외인들은 대개 시장에서 다른 포지션을 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물에서의 매수 주체를 확인한 후 그들이 좋아하는 종목으로 길일날 매수하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매도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제가 오늘 하고 싶었던 말은 매매길 일이 아니랍니다 진짜로 얘기하고 싶은 건 말이죠 여러분들이 빨리 최소한의 게임의 룰은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룰을 완벽하게 알아도 이룰 수 있는 게이 바닥인데 하물며 룰도 모르면서 돈을 질러 대요? 이거 완전히 죽기를 작정한 짓이죠 괜히 헛된 꿈꾸지 말고 제가 앞으로 가르쳐드리는 거 모조리 숙지되기 전까진 절대로 투자 금액을 늘리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님들 차트란 거 엄청 좋아하시죠? 안 봐도 뻔해요. 주식 공부한답시고 틈만 나면 차트 띄워놓고 어디 그림 좋은 거 없나 하며 방황하고 다니시죠. 곧단짓 하시니깐 여러분들의 매매 습관이 엉망인 거예요. 님들의 요런 나쁜 습관을 고쳐주기 위해서 차트와 관련된 거래량 활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럼 차트에 대한 정의부터 내린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차트란 건 말이죠. 어떤 종목의 역사를 분석할 때 사용되는 도구일 뿐이에요. 고로 차트 분석을 가지고 주가 예측을 하시다간 한마디로 속성으로 쪽박 차시는 거라고요. 아셨어요? 참고로 기관이나 외인의 경우 어느 종목의 역사를 분석할 때는 말이죠. 그 회사의 과거 실적 보고서라든가 업계 상황 등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업체가 발표했던 영업계획서, IR자료, 기사들 가정 모조리 조사해요. 또 대주주의 사적인 변동사항이나 개인적 성향까지도 분석한답니다. 물론 차트 분석도 하지요. 그러나 차트 분석을 통해 얻어진 자료들 중에서 실제 주식 매수 시 사용되는 부분은 아주 적어요. 기껏해야 적정 매수량 산출 정도죠. 도리어 매도 시엔 차트를 아주 신경 쓰죠. 이건 다시 말해서 차트를 너무 좋아하면 한 방에 골로 갈수있단얘긴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기관이나 외인들이 차트 분석 중 주식 매수 시 실전에 적용하는 적정 매수량 산출법을 얘기해 줄게요. 제가 한국에서 펀딩 자금을 조성한 후 본격적으로 첫 매집에 나선 종목이 현대미포조선이었어요. 그때가 2002년도엔 올라라뿐 아니라 전세계 조선업계의 상황이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니었죠. 하지만 조선업계의 바이어인 선주들은 말이죠. 항상 불황이나 불안한 세계정세의 끝자락에서 발주를 시작하는 특성이 있답니다. 고로 전 이때부터 조선업체들의 수주량이 지속적으로 늘게 될 거로 예상했었어요. 그리고 수주가 늘어난다 해도 현금이 들어오는 것은 빨라야 1-2년 뒤이기 때문에 조선업종의 주가는 적어도 1년간은 지속 상승할 거로 예상했었고요. 암튼 당시 전제 자금의 10% 정도를 현대미포조선에 투입하기로 했죠. 자 그럼 제가 현대미포를 매수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2주일? 한 달? 아니에요. 자금마치세달 정도 걸렸답니다. 그럼 제가 매수한 수량이 많아서 이렇게 오랜 걸린 걸까요? 물론 아닙니다. 어떤 날은 80만원어치만 매수한 날도 있었는데요. 뭘? 제가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린 건 말이죠. 게임의 규칙을 지키면서 매수했기 때문이랍니다. 자 그럼 그 게임의 규칙이 뭔지 가르쳐 드릴게요. 어느 종목에 하루 매수 가능량을 산출할 땐 말이죠. 일일 총거래량 중 시가와 종가에 체결된 거래량을 뺀후 나머지 거래량을 6으로 나눠요. 그럼 그게 바로 시간당 거래량이에요. 주식을 매수할 땐 절대로 이시간당 거래량 이상의 수량을 장중에 한 번에 매수해선 안 되는 거랍니다. 저 같은 경우 이 시간당 매수량의 10에서 20% 정도를 장중에 몇번 나눠서 매입하고 종가에 좀더 추가 매수하는 방법으로 물량을 확보했었죠. 꼭 이렇게 해야 되냐고요? 글쎄요. 종목별, 투자금액별로 좀 차이는 있겠지만 대형주 이외의 중소형 우량종목 중 대주주가 매집하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하는 게 정석입니다. 이건... 일종의 에티켓이에요. 마치 축구 경기의 룰처럼 지켜 줘야 하는 것은 확실하지만 꼭 지켜야 좋은 거라곤 말할 순 없죠. 하지만 안 지키다 잘못되면 퇴장 당하는 수가 있죠. 특히 차트를 대신할 수 있는 분석 도구 같은 것들도요.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수십 년 동안 검증된 방법을 놔두고 왜 자신들의 기존 매매 방식에 대해 저토록 확신을 가지는 걸까요? 한참을 생각한 후에 도달한 제 결론은 여러분들이 지금 게임의 룰뿐만 아니라 게임의 본질도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로 게임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시키고 난 후에 다시 게임의 룰에 대한 얘기로 넘어갈까 해요. 오늘 하루 얘기에선 어려울 것 같고 한 2에서 3회 얘기해야 될것 같아요. 꼭 이번 기회에 주식시장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도록 하세요. 아셨죠? 자 그럼 축구의 비유에서 얘기해보죠. 축구에는 게임의 룰이 있죠. 그리고 그 룰을 모르면 게임에서 이길 수 없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럼 축구에서 게임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물론 그건 축구를 통해서 승부를 가르는 거죠. 그럼 다시 주식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주식에도 게임의 룰이 있죠. 그리고 그 룰을 모르면 게임에서 이길 수 없는 건 당연하고요. 그럼 주식에서 게임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물론 주식도 축구와 마찬가지로 주식을 통해서 승부를 가르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장의 모든 개인 투자자들을 한 명의 개인 투자자로 가정한다면 주식에서 개인 투자자는 누구와 승부를 겨뤄야 하는 걸까요? 즉 개인 투자자의 게임의 상대는 누구냐는 질문입니다. 제 생각에 여러분들은 10종 8구 기관이나 외인 그리고 일명 작전 세력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맞나요? 만약 그러시다면 여러분들은 주식에서 게임의 본질을 완전히 착각하고 계신 겁니다. 쉽게 말해서 게임은 하고 있으나 누가랑 게임을 하는지를 구별하지 못하신단 얘기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주식에선 말이죠. 외인이나 기관 또는 질 나쁜 작전 세력들이 개인 투자자들의 게임 상대방이 아닙니다. 제가 전에 주식이란 대주주의 사업 지속, 경영권 유지 여부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며 벌이는 공전운동이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이게 바로 게임의 본질을 얘기했던 겁니다. 주식이란 게임은 말이죠. 대주주와 투자자들이 승부를 겨루는 게임인 겁니다. 개인 투자가들끼리 또는 개투와 기관이 또 어떨 땐 기관과 외인이 서로서로 서로 싸우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은 이들 모두 다 같은 투자자일 뿐이랍니다. 동일 종목에서 게임을 벌이는 개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외인 투자자들은 단지 서로 매매 시기가 다를 뿐이지 절대로 게임의 상대방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주식이란 건 말이죠. 항상 다수의 투자자들 개인, 기관, 외인이 대주주와 승부를 겨루는 게임입니다. 아셨어요? 명심하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기관이나 외인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종목의 대주주와 싸움을 하는 겁니다. 물론 기관이나 외인들도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대주주와 게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왜 게임의 상대가 꼭 대주주여만 되는지를 함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계속해서 게임의 본질에 대한 부연 설명과 더불어 종목 선정 시 제일 중요시 돼야 되는 점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들은 쪽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관이나 외인들은 정보 수집 능력과 그 분석 능력이 개인 투자자들보다 월등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는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주식 투자를 할수 없다고 생각하신 적 없나요? 아마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말이죠. 아주 완벽한 착각이에요. 왜 그런지 제가 그 이유를 설명해드리지요. 일단 어제 얘기한 내용을 상기시킨 다음에 그 이유를 가르드릴게요 제가 주식게임에서 개인, 기관, 외인의 게임 상대는 대주주라고 했지요. 자 그럼 이걸 전제로 함 생각해보죠. 어느 종목의 펀트멘탈상의 변화나, 그 변화 가능성 또는 갑작스런 호악제가 발생한다면, 누가 그 정보를 제일 먼저 알게 될까요? 기관, 아님, 외인 물론 아니죠. 그건 당연히 대주주입니다. 아무리 기관이나 외인들이 훌륭한 인재들을 많이 채용한다 해도 절대로 해당 종목의 대주주보단 그 종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먼저 취득할 순 없는 겁니다. 때문에 기관 외인은 종목의 펀드멘탈상의 변화에 대한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를 하지도 않고 할 능력도 없습니다. 고로 여러분들의 생각은 가정부터 결론까지 완전히 착각투성이란 얘기예요 물론. 제가 만나본 국내 펀드 매니저 중몇 분은 여러분들처럼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자기는 어느 분야에 대한 고급 정보를 대량으로 신속하게 접할 수 있으며 그걸 가장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고 자랑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심히 걱정되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런 말한 분들은 죄다 대형사에서 잘린 후 사설투자사를 운영하는 분들이었거나 아님 경험이 미천한 대형사 젊은이들 뿐이었으니까요 암튼 주식에서 정보를 이용해서 게임을 풀어나갈 수 있는 건 오직 대주주뿐입니다 요것만 기억한 후 다음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죠 여러분 주식 게임의 법칙을 정확히 아시려면 말이죠 주식시장에서의 돈의 흐름을 정확히 알아야만 한답니다 제가 어제 언급했듯이 여러분께 종목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려고 생각했었어요. 즉, 쏙박 안 차는 법에 대해서요. 하지만 그 얘기 전에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의 돈의 흐름과 그 역사적 이유를 먼저 알아야만 제 얘기를 믿으실 것 같아. 오늘은 이 돈의 흐름 및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할까 해요. 자 그럼 아주 어려운 퀴즈를 낼 테니 한 맞춰보세요. 주식게임에서 누가 돈을 가장 많이 벌까요? 기관, 외인, 대주주, 종목의 지배권을 가지고 있고 또 정보를 이용하는 정도를 넘어서 지 마음대로 정보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대주주일 것 같죠? 하지만 재미있게도 대주주가 아니랍니다. 주식게임에서 항상 돈을 제일 많이 따는 곳은 기관 그리고 외인, 즉 금융자본들이에요. 그럼 왜 그럴까요? 이들이 돈이 많아서? 아님 정관계의 강력한 인맥 때문에? 아니에요. 그건 말이죠. 주식시장이 태생할 때 만들어진 게임의 법칙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식 게임은 구조적으로 보면 투자자와 대주주의 싸움이지만 돈의 흐름으로 보면 산업자본, 금융자본, 그리고 개인자본들이 한 곳으로 모였다가 다시 일정한 여러 곳으로 흘러들어가는 일종의 자본의 재분 배장소예요 언뜻 생각하면 이 돈의 재분배 장소에서 벌어지는 게임의 법칙이 대주주에게 제일 유리할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투자자들에겐 대주주가 가질 수 없는 종목 선택권과 언제든지 게임을 중단할 수 있는 게임의 룰이 있기 때문이죠. 누가 주식시장을 왜 만들었을까요? 물론 주식이란 금융자본가들이 시중 개인들의 잉여자금을 빼앗기 위에서 산업자본가들과 공모하여 만든 게임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미 요걸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주식의 기원으로부터 유추되어야만 되는 게임의 법칙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요 부분을 좀 얘기할게요. 자 그럼 이명재, 즉 주식시장의 설립목적을 전제로 생각한다면 개인투자자는 게임에서 언제나 돈을 잃어야만 할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이미 증명된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것까지도 아는님들이 계속해서 주식을 하시는 이유는 또 뭘까요? 떼돈벌 확률이 5%는 있다니깐 고기에 낄 거라 믿고 주식을 하시나요? 아님 재테크 차원에서 포토폴리오 구성상 어쩔 수 없이 그것도 아님 넘 겁이 없어서 물론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개인 투자가들이 게임의 본질적인 위험성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광분하며 줄줄이 주식시장에 뛰어들어 수십 년 동안 이 시장을 키워온 그 근본 이유는 말이죠. 바로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잃었다 땄다를 반복하는 게임의 진행과정 때문입니다. 즉, 개인 투자자들이 게임의 승패를 반복하여 경험함으로써 게임의 태생적 본질을 망각하고 나름대로의 승리 규칙을 알아내려고 하기 때문이죠. 때론 기술적 분석을 가지고, 또 그게 안되면 기본적 분석을 가지고, 그것마저도 안되면 그 두개를 섞어서까지, 그것까지도 안되니깐 이젠 심리학까지 동원하더군요. 물론 다른 게임 참여자들은 이걸 더욱 부치기죠 펀드멘탈이 어떻고, 미래가치가 어떻고, 요즘은 국제적인 이슈도 많이 접목시키더군요. 하지만 결과는 어떤가요? 항상 똑같죠. 이건 숙명적으로 반복되는 미래진행형 역사입니다. 제가 이 시점에서 왜 이런 얘기를 꺼낸 걸까요? 게임의 기원을 상기시킴으로써 여러분들께 주식을 그만두게 설득하기 위해서? 물론 아닙니다. 전 단지 여러분들이 자신들의 높은 승률에 도취되어 게임의 룰도 모르면서 스스로 좀만 더 노력하면 자신도 안정적으로 주식 게임을 통해서 불을 축적할수 있을 거라 믿고 있을까 걱정돼서입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게임의 기원처럼 주식은 과연 개인 투자자에게 언제나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게임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주식 게임의 룰은 절대로 개인 투자자들에게만 불리하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보리어 개인 투자자들에게 더 유리하답니다.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그건 게임의 룰을 만든 장본인인 금융자본가들이 개인 투자자와 같은 룰을 적용받기 때문이죠. 그럼 개인 투자자들이 이 게임에서 수십 년 동안 일군 역사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주가란 것이 금융자본가들이나 그들의 친구인 대중매체에서 떠드는 것처럼 아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 종목의 실체인 해당 기업의 미래의 가치를 반영하는 게 아니란 겁니다. 물론 기술적 분석이나 심리학적으로 예상될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고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주가란 것은 말이죠. 어떤 특정한 무언가를 반영하는 게 아닙니다. 고로 그 특정한 무언가를 찾으시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게임에서 지고 맙니다. 주식이란 건 말이죠. 단지 게임일 뿐입니다. 고로 주식에선 게임의 룰 외에 다른 아무것도 그 종목의 주가를 지배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절대로 망각하지 마세요. 권투선수가 게임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면 싸움꾼이 되듯이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착각하시면 한마디로 뻔한 겁니다. 암튼 지금부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주식의 모든 걸 잊으시고 제가 얘기해드리는 게임의 룰만 생각하세요. 아셨죠? 저번에 얘기한 쪽박 안차는 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번에 설명하도록 할게요. 단그 답은 대주주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게임의 룰중 제일 기본적인 거고 또 제일 중요한 겁니다. 미리 미리 여러분 스스로 예습하신 뒤 다음 강의에 임하도록 하세요. 제가 얘기가 좀 어려운가요? 아마 그러실 거예요. 산전수전 다 겪어두신 분들이야 쉽게 이해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에겐 좀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리겠죠 뭐. 하지만 멍멍이가 짖는다고 붓을 놓을 순 없는 법. 제 얘기가 누군가에겐 도움이 되길 빌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주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대주주를 아는 거라고 했죠? 오늘은 그 이유를 설명드리고 고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시작할게요. 제가 일전에 게임의 상대방이 꼭 대주주야만 된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세요? 왜 그런지는. 숙제라고 했었잖아요. 자 그럼 요 부분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주식 게임의 구조를 보면 간단히 대주주와 투자자로 나눌 수 있죠. 물론 자금의 흐름으로 보면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왜 저는 꼭 대주주만을 게임의 상대방으로 가정하라고 했을까요? 그건 말이죠.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게임의 상대방인 상황에서 게임의 흐름을 가장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선 게임의 운영자인 대주주만을 주시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죠. 만약 어느 종목의 주가 변동요인이 발생했다고 가정하죠. 그럼 누가 게임에서 제일 먼저 움직일 것 같나요? 물론 대주주입니다. 그럼 그 다음은요? 물론 그 다음은 대주주의 움직임을 항상 주시하고 있는 금융자본들이죠. 개인 투자자들은 항상 맨 마지막이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또 의문이 들거예요 매매 타이밍이 대주주 보다 느린 금융자본이 어떻게 개인의 지배자가 될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그건 말이죠. 금융자본이 매매하는 주식의 수량이 항상 대주주 보다 작기 때문입니다. 고로 이들은 대주주의 매매 행위가 끝나기 전에 자신들의 매매 행위를 먼저 끝낼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점이 제가 개인 투자자가 다른 참여자들 보다 결코 게임의 룰에서 불리하지 않다고 한 이유고요. 암튼 투자자와 대주주 게임의 운영자는 서로 다른 룰을 가지고 게임을 하기 때문에 대주주의 움직임은 쉽게 관찰할 수 있어요. 요 부분은 추후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대주주를 파악해서 뭐라라는 얘기인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매수하려고 생각하신다면 그 회사의 기본적 기술적 분석 이전에 반드시 그 회사의 대주주들에 대해서 먼저 조사하셔야 합니다. 즉 대주주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법인이라면 그들이 유관기업인지 아님 금융자본가들인지 또 개인이라면 1인인지 다수인지 또 창업자인지 아님 인수한건지 만약 다수라면 나이차는 있는지 없는지 또 어떻게 만나게 된건지 물론 아주 기본적인 것도 전부 다 조사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나이, 주소, 고향, 출신, 학교, 경력, 그리고 과거에 우리 사주로 직원들 돈마저 뺏은 인간인지, 아님 자본금 변경으로 판을 뒤집어 개미들에게 피바가지를 씌우는 인간인지도 조사하셔야 합니다. 물론 인상은 어떤지, 말하는 태도나 업계 또는 직원들의 평판도 확인하셔야 하고요. 아무튼 대주주에 대한 모든 정보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런 걸 조사해서 뭘 판단하는데 쓰겠다는 걸까요? 그건 말이죠. 대주주가 과연 얼마 정도의 돈이 생기면 도박을 할 사람인가를 산정하는데 사용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자, 그럼 다시 게임의 원리로 돌아가보죠. 제가 전에 주식이란 대주주의 사업 지속 여부에 대한 의지라는 축을 중심으로 버리는 게임이라고 한말 기억나시나요? 이건 말이죠. 어느 종목의 시가총액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면 그 종목의 대주주는 경영권을 담보로 도박판에 뛰어드는 성향이 있단 얘기입니다. 물론 바로 그 지점이 그 종목 주가의 장기 꼭지 구간이고요. 더 쉽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만약 어떤 종목의 매출액 및 순익의 증가률이 물가 변동률과 항상 동일하고 그 기업가치 사업성의 변화 가능성이 없다고 가정해보죠. 그럼 그 주식의 주가는 항상 비슷한 지점에서 고점을 찍고 무너져 내릴 겁니다. 물론 그 지점이 그 종목의 대주주 본인 스스로 생각하는 기업의 가치보다 시가 총액을 높게 형성했던 지점일 테고요. 자 그런데 이 가정서 간과한 전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대주주의 심리상태가 일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즉 대주주에 따라서 그 회사의 가치는 상당히 차이가 날수 있는 거랍니다. 고로 대주주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에 따라 그 종목의 고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전에는 언급했듯이 이 부분이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고로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